좀더 빠르게. 고장난. 병식이. 장윤정. 초원님살아사는 가찜 못다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원동력이 <웃음> 되어 드릴게요. 네. 읽어주세요. 읽어주세요. 저도, <웃음> 저도, 저도 우리 우리 님. 안떠할 거예요. 아, 이야, 아 너무 좋아합다 보스 좀 보여주신다면. 어?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좋아요. 하라보이스 박지현이 라우 스페셜쇼에서 잔망미를 뽐냈습니다. 미스터트로2 탑세븐은 트론 역을 알아보는 게임 시간을 가졌는데요. 박지현은 이 가사 듣고 트론 맞추기 게임에서도 맹활약하며 그동안 감춰뒀던 끼와 잔망미를 선보였습니다. 박지현님 여유롭게 정답을 맞히는게 마치 물만난 물고기 같네요. 질문, 아넌 알면서 왜 이렇게 누르면하는 아, 거고 태워라 아! 돌아 지라느냐? 아, 아, 아, 나는 어찌 아, 나를 아, 속이? 아, 좀더 빠르고장난 좀더 빠르고장난 오케이 <웃음> 장윤정 님 <조언이> 확실하게 <웃음> 들었거든요. 네, 네, 네.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죠.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<웃음> <웃음> 확실하게 들었거든요. 예. 알아서는 갖지 아못아아 그런 이름 따는. 오. 유정, 하나 때문에 웨이브, 웨이브, 웨이브, 웨이브 들어가면 합니다 자, 웨이브 와이브 한 번. 웨이브. 웨이브? 아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원동력이 네. 되어드릴게요. 네. 읽어주세요, 읽어주세요.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. 원동력이 네. 되어드릴게요. 네. 읽어주세요, 읽어주세요. 지은 씨 라이브는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. 아 으리으리님 으리으리님 아, 옆에 있을 잘한다. 거야 야 진짜 짜증이 심하네 재밌다 지현 오빠 난 오빠를 잘때 못던 아 아이고 편했던지도 으리으리님 안탕할 거예요 아, 너무 잘한다 편한 모 보여주신다 편해 진짜 어아네네네어 예, 알겠습니다 아 <웃음> 좋아요. 좋아요.